반갑습니다 워라 오하라 신랑의 워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킹거만 킹구거 맞죠 네참네네 저희가 네. 이번에 구, 이번에도 궁합을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번 봐주세요 잠깐만 근데 사주 불러주기 전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한문을 했지? 어 말을 해야 되는 사건을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네. 음... 어 말을 이렇게 내지를 않아. 음... 어 그렇게 보여. 자기가 입장 발표를 해야 되든지 뭐 말을 하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설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말을 하지 않고 우기 나고 있나 봐. 음... 음 이따 불러봐요. 네. <웃음> <웃음> 자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 네. 심통치가 않다 아우 음. <5OMAN2> 시끄러워 되게 기가 아파 삼촌 내기가 아파 이 사람들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싫어가지고 어? 어디에 들어갔나봐 음, 자기 모금자리에 앉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람들 말하는 게 싫고 막 눈물이 많고 막 그렇게 보여 음. 응 눈물이 보여요? 눈물이 많아 울고 있는 게 보여 어여기 음. 남자가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게 보이지? 울고 있는 게 보이고 이게 뭐야 시끄러웠다 그래 세상이 시끄러워서 조금 어디쪼고 앉아있다 요렇게 보여 음. 응 사람들 말하는 게 싫었나봐 와, 듣기 싫어? 와, 그냥 짜증나 음. 그럼 여자분은 그러면 여자분도 울고 있나요? 혹시? 여자분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 이렇두 일이 놓고 치면은 남자분이 더어 힘들다 그렇게 나와 오. 좀 우울감이 들었고 눈물이 다 이렇게 보여 음. 음. 이분 남자분은 성격은 어떠신가 남자분 성격 남자분 성격은 조금 내성적이야 내성적인데 밖으로 드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게 안됐다 그래 자기가 만약에 봐봐 자기가 뭘 해야되는데 그러면 자기를 조금 꺾고 그걸 이기고 나 가자! 힘차게 가자!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안됐나봐. 응. 음. 음, 조금 힘들었다 그래. 내가 내성적인 사람인데 밖으로 외향적으로 하려다 보니 그게 자기 비유랑 안맞았다고 그래. 응. 음. 음. 여자분은 그거? 여자분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인데 뭘 해도 해야되고 가만있지 못하는데 지금 가만 있는 형국이 다 그래. 응. 왜가만 있을까요? 자기가 조금 기운이 내가 이렇게 받아왔을 때 기운이 남자 때문이라고 덮고 음, 응. 음. 남자가 뭘 했던지 남자가 뭘잘못했든지 서방 때문에 집에 같이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렇게 나와. 어 근데 여자가 여기 뭐가 있으니까 자기들 이렇게 있는게 그냥 편한가봐 그냥 지금 보면은 되게 되게 깝깝해 그래서 보면은 여자 보니까 는왜 이렇게 이렇게 아나 깝깝해 되게 깝깝해 이 여자 되게 깝깝한가봐 이렇게 남자 때문에 이 상황에 놓인게 되게 깝깝해서 여기 지금 막 결합이 오르고 막 말이 안 나와 숨이 막혀 맞아? 맞아 맞다고 해야 내가 점을 계속 보지 저희 진짜 막 답답해 지금 저희 개인적으로 알수 없는 사람이라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근데. 아 너무 답답해 이 남자가 한것 때문에 여자가 답답해서 보면은 여자가 어. 근데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에 좀 쉬고 있는 분들은 맞아요 쉬고 응. 있다고? 그러니까 응. 뭔가 방송에 나오던 사람들인데 응. 안 나와요 요즘에 지금 여자가 근데 나오고 싶어해 아. 그거 여자가 나오고 싶은 걸 남자가 꺾었다 이렇게 나와 왜 꺾었을까요? 아 모르겠어 뭐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여자가 지금 속이 터지고 우라통이 터지고 속에서 화가 이게 자중이 안돼 음, 둘의 궁합은 어때요 선생님둘이 궁합은? 잠깐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왜 이렇게 여자가 화가 났지만 혈압이 상승하고 너무 화가 나 어. 남자 때문에 그렇겠죠. 음. 표면적으로 겨, 원인은 남자야. 남자인데 이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이게 꽉함과 혈압 상승이 들어오는 것이 남들이 남자를 건드려서 여자가 속이 터지는지 남자가 직접적으로 잘못해서 여자가 터지는지 어, 그걸 모르겠어. 근데 좀 남들의 영향이 크다 그래. 어. 간접적인 영향. 어. 그래서 그게 조금 싫어서 이렇게 감췄다 그러는데, 뒤에 지금 여자를 보면 뒤에 진짜 분노, 화, 이런 게 보이거든? 궁합, 그리고, 응? 궁합적으로는 어때요? 궁합적으로는 보면은, 이, 여자가 남자를 지켜주는 게 커. 음.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지금 힘이 들어. 어어. 음. 어. 왜냐면은, 남자가 여자 이거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말도 안 나와 이 여자 지금 말도 못 하고 사나봐 말도 못 하고 살고 아, 자기가 속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뭐할 말인데 말도 못 하고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나봐. 남자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웃음> 여자가 답답해. 보통이 아니야. 남자가 답답해.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 답답한가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답답함이 들고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진짜. 비삼촌 음. 이거 진짜 화딱지 나는 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음. 그래서 막 쳐다보고 있어 눈물이 나고 나한테 이게 똑똑한데 왜 이렇게 됐지 그런 게 있는데 자식이 있어? 뭐한 자식 뭐. 한 명이 사는 삽. 어 그것 때문에 지금 산다 그렇게 나와. 아 그래요? 응. 음. 어왜 자녀 때문에 자녀는 축복 아닌가요? 자녀는 축복인데 그거 있잖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녀들 다 낳아놓고 어. 자식 몰라 라고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이 여자는 자식이가 강하단 말이야 자식이 귀에 귀해. 자식이 귀해에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 관계를 유지한다 요렇게 나온다고 막 그러잖아 엄마의 아빠들이 맨날 내가 너 때문에 살아 내가 자식 때문에 살아 내가 얘가 없으면 뭐 너랑 벌써 끝났어 얘는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막 그러잖아 그런거랑 똑같다고 지금 그래서 보면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남자를 만났을 때 조금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게 있었나봐 조금 보살펴줘야 되겠다 이런게 있었나봐 그리고 여기 남자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진것도 있어 어 가진것도 있어 그래서 그것도 있었고 그냥 평탄하게 살고 싶어서 만났는데 이게 살다보니까 아닌게 아닌거지 어 진짜 나이 그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고 만났는데 살다보니까 그게 그게 아닌거야 근데 엄마가 너무 아빠야를 이렇게 살피는 마음으로 쳐다보다보니까 자기 화를 지금 드러내지못해 근데 이게 지금 화가 찼어 음... 답답한 영국이야 운적으로는 이분들 초년은 중년은 말년 중에 언제가 좀 좋게 보이세요? 중년이 그래도 괜찮았다 그래 음... 어 그리고 봐봐 나이 차이가 많다니까 내가 찝어줄게 남자는 초중년이고 여자는 그냥 초년이야 근데 지금도 괜찮아 근데 이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그게 발사라지 못하고 발휘를 못하니까 왜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진짜 정말 나 눈물 날것 같아 그래 어, 지금 남자왜 이렇게 가둬놓을까 <웃음> 아, 어디 막 달아날까봐 무섭나봐 조금 아, 여... 그런거 있나봐 아, 응 그래요? 응 <웃음> 근데 여자도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살라고는 하는데 되게 지금 슬프고 되게 깝깝하고 막 화가 치밀어 올라 어 그게 제일 관건인가 봐그기 제일 나한테 지금 코 어... 응. 여자가, 여자가 나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응 근 언제쯤 그럼 나갈 수 있을까? 한 서른 일곱 분 돼야 돼. 서른 일곱에서 사십 초. 그럼 몇년 뒤예요? 아, 삼년 3년 뒤. 삼년 3년 뒤. 딱삼 년, 삼4년 뒤. 그러면 그때 되면 응. 뭔가 남편도 이렇게 좀 나가라고 허락을 해주는 거. 아니 거구나. 여자가 박차고 나와야 돼. 어, 그래서 잘 되는 꼴을 봐야 아 내가 잘했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 음... 그 가지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나 이걸 보여줘야 돼. <웃음> 이렇게 살지 못해 지금. 그 남자분은 음. 지금 뭔가 활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음. 이분 왜안 할까요? 활동을? 그냥 조금 너무 신경질적인게 들었어 아. 만사 짜증나고 막 무기력해 음. 해야될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아 음. 음. 근데 이거 오래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연예인이고 뭐 유명인이고 떠나서 지금 여자가 진짜 속이 터진단 말이야 그래서 각자라도 진짜 제 살길 서 찾아야 돼 어. 여자가 나와서 활동을 하든 그래야 남자가 회의를 느껴 어. 아네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너무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지금 느껴져 어 음, 이분들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 남자분은 서태지씨 서태지, 씨. 서태지. 네. 음 여자분은 그의 부인이신 이은성씨 이은성, 씨. 이은성. 나, 남자분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 응, 응.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그런게 좀 있나? 뭔가 좀가다놓고 뭔가 좀 안내보내고 정신세계가 독특해 정신세계가 똑똑하고 천재성도 있지만 조금 <웃음> 아, 이런 쪽으로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되게 지금 이 여자가 진짜 진짜 내가 그냥 말할게 이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데 지 맘대로 안돼 아그런것까지 어. 심해요? 응응 응, 응, 그렇게 보여 오. 어 그리고 사람이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잖아 지금 아무리 초등년에 난 알아요 잘나갔으면 뭐하냐고 지금 아예 그냥 나오지를 않네뭘하아 지가 뭘하던데 왜 이렇게 엄마야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아까워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답답해 죽겠.. 죽겠는거 응, 아니 이 여자의 마음이 나한테 왔어 어... 응. 저... 분노와 답답함과짜증과막 화를 분출하지 못해 그러니까 말도 못하나봐 다 막아버리나봐 그냥 입을 어... 너 이따 몰라막 이런 거. 2008년도에 마지막 방송을 하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긴 해. 그때가 하겠... 언제야? 벌써 28년이 되면은 도대체 20년 <웃음> 아니야? 아한 15년 정도 됐는데 응. 15년 동안 아무튼 활동을 안 했는데. 엄마 까까 하겠어측근들 말은 없죠? 어뭐별 얘기는 없어요 사실. 조금 뭐 이게... 걱정, 걱정돼 엄마. 서태지씨가 너무 유명한 응. 사람이다 보니까 응. 사실 이은성씨가 응. 많이 묻히긴 했죠. 사실 사태지씨에 응, 응, 응. 비해. 왜냐면 이 엄마는 폈어야 됐어. 폈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판단에 조금 꺾인 것 같아. 음. 음. 그분 앞으로 활동은요? 활동? 이거 지금 벗어나야 돼. 여자가 차고 못 나오면은 표면으로 좀 드러나야 돼. 처음에 뭐할 말을 못하고 있던지 기자회견을 하던지 뭐 설명을 하든지 요런게 있었다 건가 보니까 요런게 좀터트려야될것 같아 들어와야 될것 같아 음. 만약에 내가 볼 때는 진짜 좋게 안보여 이거를 밖으로 내뱉어야 돼 반드시 음. 그래야지 음. 지금 어떡할거야 이제 서른다섯인데 안그냐 맞아요 그 최근에, 응. 그 옛날에 서태지 멤버이신 이준호 씨가 나와가지고 응. 유튜버에 나와서, 응. 서태지와 아이들의 완벽제 컴백을 확신을 한다라고 응. 인터뷰를 같은 걸 했대요. 응. 과연 서태지와 아이들이 다시. 방... 웃기지 마. <웃음> 지금 방탄이고 뭐고, 지금 날고 뛰는 사람들이 얼마 많은데,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그랬죠? 한대 지가? 유진호씨 인터뷰, 그냥 저는 기사보고 말씀드리게요 어그로야? 모르겠어요. 뭐를 뭐 감추려고 했나?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응. 과연 그러면은 서태희씨가 활동을 앞으로도 아예 안 할까요? 아 몸이 안 따라줘. 어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어... 옆에서 아무리 찔러봐 움직이나. 이 천재성 가지고 있는데 응, 할 수는 없 응. 만약에 천재성이 만약에 밖으로 활동을 하고 싶으면은 고기나 뭐 나물 이렇게 좀 서포트 해준다는 거나 그런 거는 할수 있어. 근데 못 나와. 아유, 왜못 응. 나오고 하 응. 그럼 안 나오고 나 아까 말씀하신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럼 그게 응응. 잘 될까요? 네, 응, 잘 돼. 천재성은 있어. 그래서 뭐그뭐 그, 뭐, 뭐 작사를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이런 거는 보탬이 될 수가 있어. 근데 화면에 비치는 건 지금 안 보여. 음. 이게 되게 안타깝네요. 되게 저희는 아무튼 이,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음. 가정으로 잘 사는 줄만 알고 있었는데 음. 표면적으로만. 뭔가 좀 그런 모습만 드러냈다는 응. 말씀이시죠? 그래서 내가 항상 이 사람들 보면 그래. 무당이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이런 손님도 있어. 아 그때 선생님이 그 말씀 하셨는데 하면서 전화 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꼭그렇잖아 연예인들이라는 게 그거를 표면적인 거 신경 쓰고 그래서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우울증도 많이 오고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직업적인 것뿐이지. 마지막으로 이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정리해주세요. 아 진짜 서태지 씨는 그 천재성을 조금 좋은 데다가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웃음> 신인이라든지 조금 곡댐의 빛을 못 바라는 사람들한테 조금 보시를 해. 음? 그리고 자기도 좋은 일하고 그 사람도 좋게 되고 그리고 여자야 엄마 자기 꿈을 펼치세요.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으면 좀 표면적으로도 드러내고 힘든 거 있으면 주변 도와달라고 말도 하고 그래서 아주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좋든 지두분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되 되게...